오늘도 여느 때와 같이 만원전철에 몸을 싣고 회사에 출근 젊은 시절의 열정은 날아가버린지 오래고 영업실적은 바닥에 일할 의욕 따윈 일도 없습니다 그런 글을 두고 동료들은 이렇게 부르죠 이런 완전 싸갈스가 바갈스 박았... 어르신의 패기를 보여줘야겠습니다 완전히 식어버린 당신의 열정을 뜨겁게 되살려낼 궁극의 아이템 소개합니다 인간 전자렌지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간 뒤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선택 중심을 잃지 않도록 의자에 착석한 후 시작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끝입니다 일단 제대로 데워지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열정 대폭발 넘치는 자신감과 불타오르는 활력으로 회사의 에이스가 될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강렬한 리더십의 추진력은 기본, 심지어 인간관계까지 좋아집니다. 이대로라면 핵인싸로 거듭나는 것도 시간 문제겠죠? 참고로 부부가 함께 사용하면 더욱더 엄청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덧 결혼 정령기가 되어 운명의 상대를 찾아 나선 B씨. 눈이 높습니다 현실감 따위는 개나 줘버린 채 운만추를 추구하던 이 남자 과연 결혼은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운명처럼 준비했습니다 드라마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대사 로코의 주인공이 되길 원하는 당신에게 강추 소개합니다 운명탐지기 외형은 마치 거대한 손목시계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오지게 크죠 자연스럽게 코디하기는 다 틀려 먹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장치 단지 손목에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작동이 시작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이 탐지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무려 자신이 꿈꿔왔던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만남 어플 같은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어진 상대와의 인연 놀랍게도 드라마 같은 상황들이 연이어 펼쳐집니다 당신에게 잊지 못할 추억들을 안겨 드릴 텐데요 운명의 상대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신다면 이 아이 하나쯤 장만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에? 평범한 직장인이자 유스케 산타마리아를 닮았던 유부남 A씨 아직 애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권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남자를 달래주는 건 오직 이노우의 와카의 수영복 사진집뿐 오늘도 어김없이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아내를 피해 이불 속으로 깊이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였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애정을 뜨끈뜨끈하게 대표드릴 첫 번째 이템 소개합니다. 권태기 특효약 레귤러 사이즈 한 병에 들어가는 양은 정확히 한 달치 가격은 무려 4 6 5 0 0엔 한화로 약 50만원입니다 비싸죠? 뭔놈의 약이 플스 한 대값이랑 맞먹어요 하지만 일단 한번 잡사보시면 한 달에 그값50껌값입니다 마누라가 이상형으로 바뀌어 보이는 놀라운 효능 오마이갓 oh 뜨거운 밤 불타는 밤 그래 이마 시...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도 인꼬부부 일상이 해피해집니다 가장여 가정도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겠죠? 신혼 시절에 풋풋했던 감정을 확실하게 되돌려 드릴 권태기 특효약 참고로 아내들을 위한 부인용 상품도 있습니다 함께 쓰면 기쁨도 두배겠죠? 허구날 쌓여가는 업무에 나 홀로 야근은 기본 꼰대 과장에 영양가 없는 개소리는 당신의 멘탈을 탈탈 털어댑니다 이런 지긋지긋한 일상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릴 뭔가가 절실한 오늘인데요 그래서 또 준비했습니다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이것만 있으면 완전히 해결 소개합니다 버추얼 메모리 일명 가상 기억장치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기억을 뇌에서 직접 재생시켜 무려 4d로 체험하게 해주는 신박한 기계입니다 얼핏 보면 vr 같죠 것도 꽤나 비슷하구요 하지만 버추얼 메모리는 뇌에다 직접 전기신호를 입력 오감을 모두 활용해서 가상체험을 하게 해주는 극강의 현실감이 포인트라고 할수있 겠습니다 뻥 뚫린 도로를 질주하는 바이커 의 기억부터 야간 전투를 벌이는 용병 의 기억 맨주먹으로 사투를 벌이는 스트리트 파이터 의 기억까지 값비싼 렌탈비와 어마무시한 중독성만 감당할 수 있다면 매우 다양한 종류의 소프트를 매일같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방에서 즐기는 나만의 익스트림 라이프! 어때요? 갖고 싶으시죠? 아마추어밴드의 리더이자 음악을 사랑하는 남자 K군. 오늘도 언제나처럼 열정을 가득 담아 오디션에 참가했지만 결과는... 결국 밴드의 멤버들도 모조리 그를 떠나버리고 홀로 남은 K군은 알바만 전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악적 재능만 찾게 된다면 이 모든 고난과 역경,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죠? 그래서 또또 또 준비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감춰져 있던 숨겨진 재능을 찾아라! 소개합니다. 재능 구슬 인간이라면 누구나 세 가지의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그 재능 이제 슬슬 깨워줄 때가 되었죠 지금 소개해드릴 이 사탕은 단지 할기만 해도 효과가 발현 나도 몰랐던 숨겨진 재능이 폭발하듯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로써 10년을 앞서 나가는 미래 미술의 천재가 되거나 시합에선 전혀 못 쓸모인 축구공 리프트의 달인이 되는 등 쓸데가 있건 없건 어쨌든 효과 하나만큼은 확실한 제품인데요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도통 모르겠다면 이 사탕 과감하게 한입 깨물어 보셔야겠죠? 물론 재능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니 그 점은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 키우기 힘드시죠? 육아는 전쟁입니다 아이는 매일 밤 집이 떠나가라 울어대는데 대체 왜 우는 건지 그 이유를 도통 알 수가 없죠. 키워본 사람만 안다는 육아 스트레스. 과연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래서 마미 같은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내 아이가 원하는 걸 귀신같이 캐치해주는 육아 필수템. 소개합니다. 베이비 토크 에이정. abtalk 말그대로 아기가 말을 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아이가 실제로 말이 트이는 것은 아니고 약을 복용한 당사자의 유아 시절 기억을 자극 무려 아기의 옹아리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는 완전 대박 아이템이죠 무엇보다도 아이와 직접 소통을 할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게 해줍니다 다만 이 약은 한 번에 한 알, 하루 세 번까지만 복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를 어기고 과다 복용을 하게 될 경우 극심한 두통과 함께 퇴행 현상이 발생! 자칫 본인이 아기가 돼버릴 수도 있으니 이 점은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직업도 없이 백수 생활을 전전하던 시군 어느 날 옆집 남자에게 예쁜 여친이 생긴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다음날 옆집 남자에게는 무려 서양인 여친이 둘이나 더 생겼으며 이후로도 여친이 한 100명 정도 더 생기게 되는데요. 사상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이 남자 과연 어떤 비밀을 갖고 있는 걸까요? 너무너무 부러워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솔로 탈출을 꿈꾸며 인기쟁이가 되고 싶어하는 당신을 위해 소개합니다. 미녀 캔 가장 먼저 캔의 상단 부분, 자신의 이름을 적어줍니다. 게임할 때내 이름 설정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안에 들어있는 빨간색 젤리를 40도의 미지근한 물 속에 천천히 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딱 30분만 기다려 주면 드디어 캔 속에서 아리따운 미녀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생긴 여친이라고 해서 함부로 막대하면 기본적인 매너는 반드시 지켜줘야겠죠? 참고로 동봉된 dvd 안에는 각 캐릭터에 대한 세부 설정을 수록 그녀의 성장 과정이라던가 좋아하는 데이트 코스 가장 좋아하는 음식 등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그야말로 최고의 이템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아쉽게도 이 미녀캔에는 품질 보증 기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 사랑스러운 여친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짧지만 강렬한 미녀캔과의 사랑,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저녁 뚜껑 한번 따보심이 어떨까요? 영화 감독이 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오로지 한길만을 달려온 이 남자. 하지만 그러는 사이 친구들은 모두 가정을 이루었고 힘들게 써져 꼈던 각본은 영화사에 내는 족족 거절당하게 되는데요. 설상가상 함께 살던 여친마저 이제 그만 포기하라며 지친 기색을 내보입니다. 그야말로 꿈도 희망도 없는 시궁창 같은 현실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빡세디 빡센 현실을 제대로 회피할 수 있게 해주는 언빌리버블한 신의 약 소개합니다. 아이 리움 현실을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 대체 뭔소린지 감도 안 잡히시죠? 이 약의 정확한 효능은 복용 후 일정 기간 동안의 기억을 삭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시간 동안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시간을 건너뛴 것과 같은 효과를 주게 되는데요. 뭔가 힘든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살짝 자셔보시면 딱 좋겠죠? 하지만 어떤 약이든 과용은 금물, 자칫하다간 인생 전부를 건너뛸 수도 있으니 조심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콤살벌한 <목소리가> 영화 이야기는 이 새끼! 새 새끼 아! 슈퍼 새끼!